이 친구, 그건가요? 발락이요. 야, 3.5칸. 야, 이거는 좀 많이 박한데 진심으로 저번에 부트라겐요. 이렇게 강화를 했었긴 했었거든요. 전혀 재물 없이. 미카엘 발락 100억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2주일, 1주일만 들어와도 강화하면은. 되는거긴 한데 강화대이가 좀만 있으면 할거거든요강화대이를 하게되면 이쪽까지는 제이좀채워질것 같긴 한데 진행을 해봅시다 또 진행을 안하면은 그것도 음 컨텐츠를 주신 분한테 그런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가봅시다 이거를 붙여보자 어 너무 하잖아. 이거 붙으면 그냥 팔고, 50% 쓰고, 토레스 해주세요, 토레스. 과연 붙을지 안 붙을지. 지금 붙을 확률이, 이정도면 거의 한 2%에서 퍼 3%거든요? 퍼 어, 이게,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, 50점 몇 퍼다. 이게 절대 아니에요. 상대 넥슨이기 때문에, 이 정도면은 붙을 확률이 10% 이내에요. 어, 5%. 그 확률을 뚫고 붙이느냐.인데, 강화, 한 번, 가봅시다. 그걸 붙여버리는 게또 진정한, BJ 아니겠어요. 터져도 복귀는 상관 없습니다. 오케이. 자, 아직 때가 아니에요. 이거는, 진짜, 때가 있어. 붙이려 지금, 때가 아니야. 재물? 재물 좀 감을 보고 할까 아니야. 근데 지금 감을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가는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맞지?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지 감이 살짝씩 오는데 와, 뭔가, 뭔가 될것 같은데 가자 지금이다 지금이야. 제발 붙여보자. 어, 나이스. 이거죠. 지금이라고 딱 얘기했잖아요. 이게 바로 제 감입니다. 어, 바로 이거예요. 어, 바로 붙여버렸죠. 이게 저입니다. 아, 어, 이거 감이 살아있다니까. 딱 진짜 감이 바로 나왔잖아. 어, 이충 아까 전만 해도 도리도리하면서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데. 어이 루마다이 이 감이에요. 제 감은 죽지 않았어요, 여러분 강화에 있어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준초입니다, 강화의신